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이감주입니다 아, 오늘도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질문은 그라스워퍼 그리고 코딩 아, c 스크립팅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그두 번째 에피소드에 그 패널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뭐 같이 보면 은트림드 뭐 서피스에 적용하면 언더라인 서피스의 균일한게 면이 나, 나누어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불규칙하게 잘린 면을 균일한 간격으로 나누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라이노에서 Interpolated Curve를 가지고 Extrusion 해서 만든 서피스로 스플스를 그러니까 구를 이제 자르는 거죠 어, 스플릿 한 다음에 그 잘린 그 면을 이제 호스트 서피스로 넣, 넣게 될 경우에는 어, UV가 제, 제대로 나눠지지 않는다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을 제가 받아가지고 어,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게 제가 이해한 게 제대로 맞다고 친다면 제가 예전에도 비디오를 만들 때마다 항상 제가 라이노 비디오 만들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주 예전에 만든 이 비디오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25분? 25분에 가면은 그게 있을 거예요. 여기 u 트 t 그러니까 서피스가 있으면 서피스를 트림 시킨 다음에 트림 시키게 되면 나머지 그 면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고 실제 이 면이 갖고 있는 그 메타 정보는 그 전체 원래 그 서피스 값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슈링크를 해가지고 피팅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u 트 t r 드 하거나 특별히 스크립팅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 아, 피팅된 서피스로 제가 디자인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막 자르고, 뭐, 트림하고, 필렛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면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예, 그래서 그냥 그 3D 프린팅하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스크립팅을 지, 적용할 때는 잘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비디오에도 제가 만들어놨어요. 여기 두 번째 비디오, 라이노 문법, 그리고 그라스 어퍼에 보시면은 20분에 가보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보게 되면은 이게 원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F10번 누르게 보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예. 그래서 얘를 언트림드 하게 될, 될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예. 다시. 이렇게 사각형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 제가 비디오를 <웃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워낙에 이 사각형에다가 이 서클을 걸어놓고 트림을 하게 되면 그 면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봤을 땐이 면이지만 이게 넙스 서피스로 볼 경우 항상 uv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원래 그, 그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는 값으로 어, 보인다는 거죠 이건 제가 예전부터 계속 유념해 드렸던 부분들 이어 가지고 어, 이 비디오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비디오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제가 또좀 설명이 들어가니까 그,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디오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결국 이 무슨 말이냐면 실습을 같이 한번 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F10번 클릭해 보면은 이제 다 피팅이 돼 있죠? 예. 혹시 다잘 피팅이 되어 있습니다. 랍스컵으로. 그래서 제가 서피스를 가져오게 되면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어, 커브군요. 서피스. 서피스를 하나 가져오면 요렇게 그럼 네. 자, 서피스 하나 가져왔죠? 그 다음에 서피스에서 유틸리티 들어가 보시면은, 뭐, 디바이드 서피스가 있어요. 요걸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어, 서피스 넣고, 뭐, 1 0 0백1 0 0으로 해보죠. 1 0 0백1 0 0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나오죠. 예. 네. 문제 없어 보여요. 예. 네. 근데, 이제 얘, 제가, 어, 얘를 하나 카피를 할게요. Ctrl C, Ctrl V 해서, 너무 많다. 20개 정도만 해주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나 카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번에 제가 잘라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트림 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고, 트림에서, 커팅 오브젝트니까, 얘를 잡고요. 그 다음,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고, 마우스, 그 다음에 얘를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래서 얘를, F10번을 클릭하게 되면은, 요 쉐입이 나와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건요 쉐입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언트림을 하게 되면 얘가 원래대로 복구가 되죠. 여기까지 복구가 되고 어, 그 슈링크를 해주게 되면 이게 아마 피팅이 될 거야. 한번 해볼까요? 서피스니까 서피스 툴에 들어가야겠죠. 잠깐만요. 이거를 좀 바꾸고 자 서피스니까 서피스 툴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슈링크 트림된 서피스가 있죠. 얘를 클릭을 하고. 엣지를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달라붙죠. 예. 여, 여전, 여전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예. 사실 이런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서피스를 리빌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깔끔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시작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를 다 찍어. 이게 가장 깔끔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가장 깔끔해요. F10번 눌러도 피팅이 되어 있고 확실한 넙스 커브죠. UV가 살아있는. 예. 어 그런거고 얘를 한번 가져와보죠 가져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일단 얘는 뭐 무사히 갖고 오겠죠 예, 아주 이분하게 잘 UV가 20개 20개 정확하게 왜냐면 이,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아야 돼 스터 스트럭,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리고 프리딕터블 해야 돼 예측 가능해야 돼 안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을 짤 수가 없어요 예, 숫자가 예측가, 예측,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요번에 얘를 갖고 와 볼게요 보면 이렇게 되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린 게 잘린 게 보이시나요? 네? 보면은 잘려있잖아. 이게 세 개밖에 없잖아. 네, 잘렸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제가 라이노 옛날에 그 크라소퍼 크라소 퍼 나오기 이전에 그 라이노 파이썬 혹은 뭐 몽키 에디터 써가지고 비, 비주얼 베, 아, 베이직으로 코딩을 짤 때는 이런 면에서 어플라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도 다 생겼어요. 이렇게 다. 포인트들이 다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 보여도 근데 지금 얘는 좀 그나마 난것 같아요 뭐든 예. 이 컴포넌트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뭐 이렇게 어 제가 예측했던 건다 포인트들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다른 걸 적용을 해봐도 뭐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이거 한번 봐볼까요 서피스 그 저기죠 그 프레임 프레임도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안 맞기 때문에 패널라이징도 그렇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 제가 비디오에도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항상 넙스 서피스는 사각형의 이제 서피스로 디자인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이건 구독자 분께서 주신 그 파일인데요. 어, 보시면은 어쨌든 이렇게 그 뭐야 스피어가 있고요. 스피어를 잘랐죠. 예. 잘라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피어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원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위아래 이렇게 구멍이 나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펼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그냥 사각형이에요. 예. 네. 결국 사각형이고 얘가 이렇게 말아져가지고 이렇게 구가 돼 있는 거예 이렇게 말아져가지고 릴렉스 시키면 이렇게 난다고 제가 예전 비디오에 만들어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U 방향 그 다음에 V 방향 로 파퓰레 시키 되면 얘가 이렇게 구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 모습이 이모이 이 모습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거는 잘랐어. 이렇게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컵을 잘라가지고 이 쉐입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어 베이크를 뜨고요. 베이크 떠볼까요? 베이크 뜨고 그리고 얘를 F 1 0 번을 누르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잠깐만요. 구가 깨진 거, 아, 9가 어, 어, 살아있네요. 그래서 제가 언트림 하게 되면은, 어이고 언트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구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UV면이 있는 거야. 결국 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이거 쓰 m 은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어, 여기, 프로퍼티, 아, 렌더링 창에 가보시지 말고요. <웃음> 프로퍼티에 가보면, 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있을 텐데 프로파티스 창에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선택해 볼까요? 하면 여기 아이소커브를 어, 꺼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결국 요 면만 남은 거예요. 요. 여기가 시작해서 비행 도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스임이거든요. 스임이 swim이 뭐냐면 지금 요 요기 요기 요, 요, 요, 아, 아웃라인을 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뭉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 프레임들은 그냥 와이어 프레임, 아이소커브라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를 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사각형인데, 종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될 거고, 종이 그 시작과 끝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맞다는 부분이 요, 심, 쓰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심. 요 부분, 요 부분.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일단 얘는, 사각형이고, 이렇게 반을 잘라놓은 거야. 그리고, 이 사각형이 구처럼 트랜스포밍이 되어 있는 거야. 인트리디멘션의 스페이스에서. 무슨 말인지 해 되죠? 결국에는 2D는 2차원이고 2차원에 각각의 UV벌텍스들이 3차원 공간상에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에는 2D인데 UV를 기억하고 있고 잘라진 상태에서 이 잘라진 상태에서 각각의 UV들이 이렇게 돌아서 3차원 공간상에서 위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9로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는 어, 지금 메소드 첫 번째 뭐, 트림 서피스를 한다고 하는데, 예, 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잘라졌는데, 여기서 UV 값을 다 기, 기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돌면은, 이게 F10번 눌렀을 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 서피스는 UV 값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그냥 자기 UV 값을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발대로 빙빙빙 돌아서 트림을 하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이 서피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UV 값을 접근하면 안 되고요. 어, 봅시다. 이건 이제 주신 건데 여기서 똑같은 쉐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셨고 어, 한번 좀 댄스하게 줘볼까요? 한뭐50 정도 이렇게 줘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예, 여전히 이렇게 잘라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데이터 스트럭처가 지금 이미 고장 났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리로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U 커브 뽑아냈고요 V 커브 뽑아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메소드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 U 방향 커브를 가지고서 그냥 그라스호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U 방향을 갖고 왔죠 커브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지금 오더를 보죠 오더 지금 0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올라가죠. 루프가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루프가 된다는 거는 리스트를 넘어섰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0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구의 밑바닥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0번째인 거야. 0번째.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색깔을 좀 바꿔서 구를 만들어 보면은 지금 이런 구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있고요 세개 4개,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야.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네 번째까지 올라가죠. 다섯 번째.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이너스 1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거가 어, 이거가 지금 이 서피스의 마지막 V U, 원래 U인데. U 방향 커브잖아요. 예. 우리 이제 이쪽이 U고 이쪽을 V로 보니까. U 방향 커브라고 봤을 때 그어 여기 끝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여기 트림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딱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썼냐면은 그 엣지 있어요. 엣지. 그 a 랩 엣지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EN이라는 그 네이끄드 엣지 커브스라고 해가지고 위에 컵을 뜯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1로 시프트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 빼버린 거예요. 그 데이터가 이 비디오까지 보셨으면 다 이해 되실 거예요. 데이터 스트럭처 쭉 있으면은 마지막 데이터를 빼버린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로 갖고 와서 쓸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로프트 할 거야. 이해 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뺐고요. 그래서 가져온 다음에 일단 보죠. 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오더가, 오더가 하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게 중요해요. 계속 얘기하죠?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를 매니퓰레이션 하는 게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인덱싱을 우리가 이렇게 디터미스틱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지금 0번째, 첫 번째 쭉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지금 맨 위에 커브가 있고요. 근데 이게 어, 제가 로프트를 해 보니까 이게 로프트가 안 돼서 제가 리버스를 시켰거든요. 리버스는 리스트를 리버스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0번째부터 이게 내려가는 거죠. 위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아마 끝점이 아마 여기 점이어서 이게 아마 이게 에러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예 그냥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리버스 시키는 건데 얘가 처음 커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커브, 그 다음에 리버스된 커브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맨 위에 이렇게 잘린 커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린 거, 트림된 거. 얘가 0번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번째, 그 다음에 얘가 2번째, 3번째, 4번째 해서 맨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는 5번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야지 로프트가 안 깨지고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붙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죠. 이것도 갖고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 앞에 요 여기 이렇게 잘린 그그 그 경계면 걔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다 마지막 것까지 이거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로프트로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넣어서 확인해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50 바이 50으로 잘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도 지금 포인트가 50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어, 그러니까 U방향이 35개, 아, 몇 개야? 비방향이 어, 방향, 어, 100개, 100개인 것 같아요 100개 그럼 여기에 100개가 겹쳐 있을 거예요 네. 네. 이게 되시죠, 여러분? 왜냐면 하 이게 사각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붙인 거니까 끝에 다 모여있는 점들이 다 모여있을 거 아니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디터미스틱 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UV 컨트롤 해가지고 그 개수가 명확하게 같기 때문에 스크립트 적용해서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방향은 이제 요런 식으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라서포로짜봤고요그 다음에 이제 C샵 코드로 이제 보면은, 어, 동일해요. 일단은 B랩을 갖고 왔죠. 비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 보면은 어, 일단 비랩을 갖고 왔고 이비랩에서 제가 get wireframe이라는 걸로 해서 다섯 개를 뜯어냈어요. 뭐더 뜯어내도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다섯 등분으로 뜯어진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개. 예. 이게 렇 다섯 개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 다섯 개가 이렇게 뜯어졌고요. 어, 열 개로도 해 되고요. 열개 해볼까요? 열 개. 이렇게 많을 것 같다. 7개 좀더 댄스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A 해가지고 커브를 다 뽑아내봤어요. 뽑아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네. 그래서 일단 끝에 것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얘가 이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커브가 어 36개가 나오죠. 36개가 나오는데 오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0부터 이렇게 2, 3, 4, 5,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V로 가고 아, 이게 계속 바뀌어. 어쩔 때는 U 같다, V 같다, U, U, U 같다, V 같다 또 V, V, V 같다, U 같다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얘를 그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로프트를 할수 있는 환경의 커브만 가져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였고 일단 얘를 O로 바꿔볼게요. 제가 O로 바꾸고 오케이 하게 되면 그리고 얘를 한20 정도로 해가지고 인덱싱을 해볼게요. 보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 돌아가죠. 예. 결국에는 얘가 26개가 나오고요. 그럼 면는 26개 이상부터는 로프니까 제가 26개로 고정시켜버릴게요. 자, 26. 고정시켜놓고, OK 누르면은, 지금 일단은 첫 번째 U방향 커브 같고요. 아, V방향. V 그 다음에 U가 호리젠탈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쭉 가다가, 가는데 위에서부터 또 손, 갔다가 또 다시, 유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음, 각각의 커브를 다 돌면서, 이 추출된 와이프레임 돌면서, 시작점과 끝점을 잡아오는 거야. 시작점과 끝점을 잡아와서, 이거에 대한 z 값을 비교해가지고, 0.001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버티칼 라인이 되겠죠. 버티칼. 그래서 버티칼만 다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이렇게 버티칼만 뽑아내셨죠? 이런 식으로 버티칼 커브만 네. 그래서, 결국 와이어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어떤 커브든 간에 시작이 있으면은 돌아서 끝이 있잖아요. 여기도 시작이 있고 돌아서 끝이 있고, 그쵸? 그러면 은 이게 만약에 이게 노말라이즈 된 커브라고 친다면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t v a l 가 t v 류라고 t 많이 하죠. t v 류 l u 0와 t v 류 1은 같은 지점이 되겠죠. 그 닫힌 커브라고 한다면. 그렇잖아.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려있죠. 여기도 여기는 지금 닫힌 커브라고 볼수 있고 지금 이 V방향에 해당되는 커브는 여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기서 끝나. 그러면 은이 T-0로 얘를 가져오고요. t 1 v 류 l 는 노말라이즈니까 0과 0, 0 사이라고 본다면 끝에 어쨌든 whatever l e n 든 끝에 포인트를 우리에게 리턴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이두 개의 Z값을 비교해봐. 그럼 항상 다를 거잖아요. 항상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 V는 Z값을 비교해보면 항상 다를 거고 U에 해당되는 애들은 항상 똑같을 거라는 거죠. Z값은 사실 U로 해당되는 애들은 X, Y, Z가 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시작점이랑 끝점이랑 같아버리니까. 이해되잖아요. 닫힌 커브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닫혀지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엔 t 지0 포인트가 여기 있고 t1 포인트가 여기일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z 값을 빼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바꿔봐요. 이렇게 0.1로. 보다 작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 호리젠타만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0.01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0.0000으로 바꿔볼까요? 아, 같겠다. 아, 같겠네. 왜냐면, 끝점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이기 때문에, 어, 이제, 문제될 건 없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부호를 바꾸게 되면은, 그, 이제, 홀리젠틀한 커브만 가져오는,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포인트 첫 번째랑 끝의 점이 z가, 얘가 아무리 위에 플럭츄레이션이 있어도, 오실레이션이 있어도, 결국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같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0보다 작 가, 같으니까, 그, 그, 1에서 2를 빼면은 0이겠죠, 값이. 그러니까 0.01보다 작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 홀리젠탈만 뽑아올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되면 은버티카만 뽑아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티카만 뽑아왔어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로프트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로프트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마 그 로프트 옵션이 제가 아까 했을 때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어, 마지막 커브를 한번더더 더 하는 거야. 마지막 커브를 한번더 더하는 그러니까 시작점 커브를 그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크로스드 시켜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네, 뭐이 정도로 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제대로 문제를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UV 트림드 서피스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스크립팅을 하다 보면 아마도 질문,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디자인 프로세스를 잡을 때 결국 다 사각형의 어떤 그 uv를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 스크립팅을 적용이 될 거라며 친다면 그 데이터 스트럭체를 항상 유지하면서 가야지 알고리즘을 짤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형태를 만들 때 결국에는 컨트롤이 가능한 서피스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형태까지 갈때 여러 가지 뭐 리버스 엔지니어도 링 하고 그러니까 커브에서 면을 만들고 이 면에서 어 형태를 잡은 다음에 다시 이 면에서 커브들 추출해가지고 다시 그 UV가 깨끗한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디자, 이런 게 여러분들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좋은 질문이고 아무리,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에도 비디오 이거 조심하라고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 같이 비디오를 만들어서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비디오를 만들어 드립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편하게 질문 주세요. 제가 최대한으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